반습니다 주연사마입니다 오늘은 이제 페아트 대회에 제출을 했던 시청.. 이제 주연자님들의 페아트를 전부 다 볼건데요 제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페아트를 제출한 사람이 뭐냐 몇명이냐 나둘 아홉명정도 되기 때문에 예, 가능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어, 단테랑 현이를 그려줬네요. 리즈 아파트 서브 아카운트. 예, 리즈 아파트 서브, 아, 서브 아카운트래요. 예, 단테랑 스, 현이. 이게 나고, 얘 누구야? 두 번째, 이거 칸지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예, 칸지님이 세개 보내주셨거든요. 어, 음.. 제가 시로코를 좋아하는 거를 예. 네. 여기.. 이쪽에 시로코가 있어 시로코 아.. 진짜 시로코 귀여워요 어. <웃음> 사줘! 사줘! <웃음> 아 이거 제작.. 이거.. 그린 사람 장본인이래요 네, 카톡에서 들은 거긴 한데 아, 아 근데 진짜 시로코 이번에 렌더로이드 나온다고 하고 그거 뭐냐 피규어 이미 하나 나왔대요 에디 은행을 털자 네이것도 칸지님이 보내주셨고요 고기 하나요 네요칼 반짝 카리 하는 귀찮아귀찮아 맨날 생략하는 리본인데 아이 아, 아. 어. 네. 요거 누구냐 샤나님 샤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고요. 어, 이거, 우리, 현이랑, 단태. 진짜 귀엽게 그려주셨어. 귀여 어, 이거는, 푸대를 희한하게 그리시네요. 어 넘어가죠? 이거는 이제, 악마님 튜브. 현재 반반이라는 이, 그분 있죠? 예, 현재 그 사람이랑 저는 화해를 해놓은 상태고 이 예,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어..현이네요 오.. 야 잠깐만 근데.. 어, 나 나.. 잠깐만요 이거.. 얼굴이랑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에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은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 정도면은 우리 새끼는..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흡혈이라고 해도 뼈는 <웃음> 러브 토끼님께서 보, 보내주신 거고 어 요거 이 단테 저 그리고 우리 새끼가 있네요. 아이구야 근 <웃음> 이게 그림처럼 말로는 뭐냐 이게 이게 숨이고 여기 카리아래요. 이게 나건 모르겠고 얘네 둘만 잘 그렸으면 얘를 카리아로 그리고 얘를 폭스로 그리면은 어 3등 안에는 들게 했을 텐데 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빠가 보내주신 건데 아빠 지금 나갔나? 이거 아. 우유 빛깔 주현 <웃음> 주현 삼화 이거 내가 저번에 나눔했던 고양이 틀아 진짜 <웃음> 이거 아빠 말로는 누가 주현 아닌 것같 주현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여기다가 대놓고 주현 해놓고 머리카락도 조금 넣어줬다고 <웃음> 고양이 산책을 <웃음> 아 그리고 이거 하나 그리는데 10분이 넘었다고 합니다. <웃음> 도중에 그리.. 그리던 도중에 날아갔대요 <웃음> 네 이제 건부기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이거는 <웃음> 우리 단태랑 현이랑 저요 근데 아니 잠깐만 이거 <웃음> 아니 지금 <웃음> 아니 단태만 자세가 왜 저래 <웃음> 우리 단태만 자세가 <웃음> 아 근데 저게 진짜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가능해 <웃음> 그리고 아이고야 현이 동공이 <웃음> 우는거야! 동공이 흔들리는거야! <웃음> 아. 요거는 이제 미소님 라미솔? 라미솔님? 헬렌이.. 헬켄? 헬렌? 어쨌든 라미솔님이 보내주신거고요 우리 새꺼를 그려주셨네요 어, 앞머리.. 딸내미가 엘리자베스가 됐어! 요거는 아, 뽀비치님이 그려주신거고 어 여기 숨이 있고 이카 예, 칼이 네요 네? 왜요? 아까 누구랑 떠들 거야? 아니.. 녹화 네 어쨌든 요거.. 네? 네? 네, 네 펄인데요 어.. 핸드폰이? 지금 잠깐만 나 이거 핸드폰에다 잠깐만 이거 캠좀 켤게 여기 지금 이게 카메라가 3개가 되어있는데 이거 S23 아니야? 저 LG 써요 LG LG 카메라 두개 <웃음> 카메라 두개 앞에 한개 더 있어 <웃음> 어 정말 다들 그려주셔서 감사하고 응. 단테랑 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세볼테니까 다음에 단테랑 저분량좀더 챙겨주시고 그렇다고 딸내미는 <웃음> 다음에 제가 팬아트 대회를 다시 열게 된다면 은 저랑 단테랑 현이랑 해갖고 골고루 가족사진을 그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나는 이제 학원을 가야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할게요